모공을 조여주는 경우에서 지성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메탈볼이에요. 그냥 100번 쓰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정말 피부가 심각하게 박살이 났습니다. 햇빛은 햇빛대로 쨍쨍한데 날씨는 습하고 마스크는 껴야 되고 그래서 저도 정말 여기 상처랑 코 옆에도 지금 상처가 나서 요거 그 뭐지? 하이드로 콜로이드 밴드? 그거 붙여놨거든요? 심지어 최근에는 갑자기 알러지가 올라와가지고 얼굴 울긋불긋 난장판이 됐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갑자기 올라온 알러지를 진정시키는 방법하고 좁쌀 여드름과 블랙헤드를 박살내는 저의 나이트 케어 루틴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요즘 일할 때 마스크를 쓰니까 화장을 거의 안 해요. <웃음> 지금 톤업 크림만 발라줬고 눈썹하고 입술에는 아이소의 컬러 립밤을 발랐어요. 그래서 따로 눈화장이나 입술을 지워줄 필요 없이 바로 클렌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두가지 클렌징폼을 주로 사용하는 편이에요. 딥클렌징을 할 때는 시솔트가 섞인 약산성 제품을 클렌징 기계와 함께 사용하고 아침이나 화장을 적게 했을 때는 버블폼 타입의 약산성 제품을 사용해요. 버블 타입이라 얼굴에 자극 없이 사용 가능하답니다. 이 제품은 쑥 성분이라 트러블이나 칙칙한 피부 개선에 좋아요. 얼굴에 화하면서 시원한 느낌을 줘서 열감이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향도 약간 탄산향? 그런 향이 나요. 다음은 블랙헤드를 제거해줄 리무버 젤이에요. 돌기가 달려있어 블랙헤드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줘요. 물기를 닦은 후 고민 부위에 부드럽게 롤링해줍니다. 세안을 마치고 왔고요. 보시면 여기 조금 뭐가 났는데 이 안에 있던 거는 아까 올킬 이걸로 빠졌어요. 블랙헤드는 꾸준하게 사용한 다음부터는 진짜 많이 사라졌어요. 이거는 진짜 제 영상에서 엄청 많이 나왔던 거, 순정. 이 제품은 갑. 갑자기 진짜 울긋불긋 알러지처럼 올라왔을 때 세수를 다시 하든 스킨팩을 해주든 절대 가라앉지 않았거든요? 근데 얘는 한 방에 가라앉아요 정말 화장품을 잘못 써서 갑자기 올라왔다? 이럴 때도 얘 하나면은 바로 가라앉아요 얘는 뭐 워낙에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뭐 설명을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뭐가 올라오진 않았지만 모공을 조여주는 겸 해서 진정팩을 붙여보았습니다 A few m o m e n t 렇게 10분간 팩을 해줬고요. 이거는 정말 100번 쓰세요. 팩 비싼 건 진짜 비싸잖아요. 그런 거 필요도 없고, 순정 쓰시면 됩니다. 아까 세안을 하면서 여드름이나 블랙헤드를 뽑아줬으니까 아무리 순한 성분을 썼다고 해도 조금 자극적이었을 거란 말이죠. 스킨케어로 이제 진정을 시켜줄 거예요. 라크아폰의 블레미시 시카 케어 토너입니다. 근이 네, 제품을 라크아폰에 측에서 제품을 제공해주셨고요. 솜에 묻혀서 사용할 거예요. 양이 많아가지고 조금 많이 써도 오래 쓰더라고요. 이렇게. 아기 피부가 부들부들한 이유가 히알루론산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제품은 8가지의 히알루론산 배합으로 흡수가 정말 빨라요. 티트리가 60% 정도 함유되어 있는데 화한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약간 향은 그 음료수 소레는 그런 향이에요. 솔방울 향? 향은 저는 좀 시원한 느낌이라서 괜찮습니다. 스킨을 바르고 나면은 그 시원한 느낌은 있는데 금방 날아가서 건조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 안에서 수분감을 잡고 있어서 스킨 후에 얼굴 당김이 없어요 다음은 리르 올킬 블랙헤드 제로 세럼이에요 제가 바로 직전 영상에서 얘네는 다 소개를 해드려서 자세한 설명은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세안할 때 사용했던 리무버 젤이랑 세트로 판매하는 제품이고요. 모공 타이트닝 기능이 있어요. 모공을 자극을 시켜놨으면 저는 꼭 이걸 사용해서 모공을 다시 채워줍니다. 얘가 메탈볼이에요. 메탈볼 굴려주면 안에 세럼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산뜻하고 금방 스며들어요. 이 제품이 세럼처럼 수분감을 왕창 채워주는 느낌보다는 얘는 이제 자극 받은 모공 진정시켜주는 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크림. 이라카 포네 토너랑 같이 나온 제품인데요. 성분은 아까 토너랑 비슷하고요. 무거운 느낌도 없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마데카소사이드 제품들이 저는 조금 기름지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얘는 처음에 발랐을 때 살짝 기름진가라는 느낌이 있는데 흡수가 딱 되고 나면 은 보들보들한 마무리감이에요. 얘가 흡수되고 나면 얼굴에 겉돌거나 유분감이 올라오지 않아요. 민감성 피부 말고도 지성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 겔과 크림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침, 저녁에 전체적으로 진정시켜줄 때이 크림 많이 사용하고요. 완전 심각하다. 이거는 어떻게 진정도 안 되고 흉이 졌다 저는 지금 요게 조금 그렇거든요 그럴 때는 이니스프리 비자시카 밤 비자시카 밤은 크림 대신으로 얼굴에 전체적으로 발라줘도 되긴 하는데 요즘같이 더울 때는 조금 밤이다 보니까 무거워서 부담스러워요 보시면 굉장히 요렇게 진짜 약간 옹골지다 그래야 되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좀 심하게 올라온 부분에 부분적으로 발라줍니다 여드름이나 더 올라온 부분에만 발라주면 은 다음날 얘가 싹가라앉아 이렇게 해서 트러블과 블랙헤드를 박멸하는 클렌징과 피부 진정시켜주는 나이트케어 루틴은 끝이 났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또 다양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